최근 일본 전역의 활화산 주변에서 지진 활동이 이전보다 활발해지면서 더불어서 화산에서 발생하는 화산성 지진이나 분화구가 배출하는 증기량 증가가 빈번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하코네 화산이 화산성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한 것에 대하여 또한 산체팽창으로 인한 대폭발 조짐에 대하여 일본의 화산학자들이 여러 번 경고를 최근 하였었는데 오늘 12월 12일 하코네화산 산체 팽창에 대한 경고가 또 있었습니다. 하코네화산은 후지산 보다 더 수도권에 가까운 화산이기 때문에 하코네화산 폭발시 일본의 수도권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고는 하코네화산의 수증기 분화에 대한 경고가 있었으며 마그마가 지표수 또는 지하수를 가열시키면서 막대한 양의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수증기 폭발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 12월 12일 일요일 오후 1시에 일본 유코아마시 남부와 후지산 근처에서 지진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유코아마와 관련되었던 일본의 지진들을 살펴보면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은 일본의 중심지인 도쿄와 유코아마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14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사가미만과 아타미만에서 12m에 달하는 쓰나미 가 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6년 9월 21일 새벽 1시 21분 16초에 일본 혼슈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 남남동쪽 603km 해역에서 6.1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었고 2시간 뒤에 대한민국 경주에서도 새벽 3시 36분에 경북 경주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은 9월 12일 발생했던 규모 5.8강진의 여진이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유코하마의 얼마전 지진운을 살펴보면 12월 5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일본 유코하마 남부에서 지진운이 발생 을 하면서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진운이란 구름들이 물결 모양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모습인데 이런 지진운이 발견되면 2에서 3주 내에 큰 강진이 발생한다는 주장 입니다 한국에서도 2015년에 전북 익산에서 지진운으로 추정되는 구름이 나타난 이후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주장들이 있었고 2016년 8월 말부터 경북 하늘에 지진운이 보인 후에 9월 12일에 때라 지진이 발생했다는 주장들도 있었지만 지진운은 과학적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진의 전조현상으로 볼 수는 없으나 최근 11월 11일 일본 오키나와 본섬 근처에서 발생했던 규모 6.6의 강진 이후로 일본 전역 에서 매우 불안한 지진들이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2월 5일 오후 4시에 발생한 유코아마 남부의 지진 운에 대하여 우려가 큰 것입니다. 최근 고레고리 국가들의 지진과 화산활동이 매우 불길한 시그널을 일본에 보내고 있는 것도 오늘 12월 5일 일요일에 발생한 유코아마 남부의 지진 운에 대하여 일본인들이 더욱 불안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1월 30일에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최근 부리고리 국가들의 지진들이 요동치는 가운데에 필리핀에서도 최근 26일에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고 27일에 규모 5.2와 4.7의 강진 그리고 11월 30일에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대국 필리핀의 피나투보산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4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쪽의 스메로 화산이 대폭발을 하여 13명이 사망하였고 9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현재까지 천여명의 주민들이 대 피했으며 분화구에서 5 k m 이내에 접근이 차단되었고 추가 대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화산재는 주변을 휩쓸고 인근 몇몇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집은 화산재와 진흙 더미에 파묻혔고 대형 트럭도 절반 이상 모습을 감 췄습니다. 하늘이 제빛으로 물들었고 곳곳에 다리가 부서졌습니다. 이번에 분화한 스메로 화산은 해발 3 6 7 6 m 로 인도네시아의 130여개 활화산 중 하나입니다. 최근 일본 역시도 아소산의 폭발 과 최근 아소산과 사쿠라지마 그리고 기리시마산에서 화산성 지진이 9번 발생 포함만 규슈 지역 화산들의 폭발과 이즈오시마 하코네 화산의 산책 팽창 등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화산 폭발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지진과 화산 폭발은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12월 4일 초승달 이후 다리인력에 의한 영향은 며칠 동안 영향을 줄 수가 있으므로 다음 주 초까지는 일본내 강진에 반드시 대비하여야 하겠으며 과거 2016년 도카라일도 분발지진 이후 구마모토대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